난 여기서 키스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아니, 침묵해봐. 물고 빨고 하고 와. 형, 아니야. 나도 아니야. 진짜 너희들 최악이다. 아니, 궁금하잖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저 괘씸지마. 요즘 폰게임 할거 없어? 어떤 게임 핸드폰 게임. 요즘 핸드폰 게임은... <웃음> 탕탕 뚜공대라는걸 하다가 그냥 지워버렸어. 왜? 지루해서. 지금 내 기분이 그래. 밥 먹을래 봐. 지금 나한6 시쯤 밥 먹을 거 너무 좋다. 그동안 할게할게 있어야 회사에 좀할게 없긴 해요, 그죠? 야, 너네 얼굴 보니까 생각났어. 야, 지금 인원 딱이야.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봐. <웃음> 진짜 일어나네? 나 오빠가 웃어 무서워안 웃어 웃어 게임 할만한 게임이 생각났어 응. 내가 요즘 핸드폰 게임을 접고 아날로그적인 게임에 내가 빠져있거든? <웃음> 내가 이거 저번술게임으로 했던 거 어때? 오. 휴지 어디 어 음? 아 휴지요? 응. 아왜 휴지 게임이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 불경스러운 거 아니야! 잠깐만 형 휴지 사이에 뭐 껴있는데요? 쟤는 이거 들어간대 아니야 <웃음> <안 나. 웃음> 아 이거 귀엽다 나 없어 먹어야지 이리로 와봐 아 그냥 여기서 할까요? 아 빨리.. 아 빨리 이뤄.. 빨리.. 아 어, 맛있는 거 많이 사왔네? 음, 음. 아, 좋아! 너 뒤졌어? <웃음> 휴식을 이용한 게임인데요 이거 한 장씩 다 가져가주세요 어, 한 장이요? 네 어머, 제발 한 설마 호걸렸어 감사합니다 설마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안떨어지게아 진짜 어디서 불경스럽게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미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지 게임 오 이미지 게임 질문을 들어봐요 응. 나는 집에 성인 기구가 있다 예스면 음. 이제 구멍을 뚫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은 안 뚫어 요즘에 이걸 한꺼번에 모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씩 펴면서, 펴면서 아, 아, 아. 총 이제 몇 명이 구멍을 뚫었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아, 그거를 예측해서 이제 번호를 말하는 거야 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일 많이 벌칙을 받은 사람이 커피 음. 사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그럼 어, 시작하자 나는 한달이내 아이스 키스를 해 형. 완전 구경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모르게 저희 집에 한 군데 모아주세요. 쉐이트 길. 이제번호이트 길. 셰이트 길. 셰이트 길. 셰이트 길. 셰이트 길. 셰이트 길. 셰이트 길. 셰이트 길. 이요 길. 셰이트 길. 셰이트 길. 셰이 누구까지 맞출 수 있어요? 하고 어. 맞춰봐. 근데 여기서 저 소름 돋는 거 하나 얘기해야 돼요? 그 누구도 여기에 미도를 넣지 않은 것 같아. <웃음> 깨끗합니다. 네. 네 이번 달에 키스 못하신 분 여기 있었고요. 네. <웃음> 네. 아! 어? 아! <웃음> 자 하나. 네. 아 대박. <웃음> 아, 제발. 오? 오? 오케이 okay. 너랑 나랑 이미 틀린 거네? 응 누가 이렇게 반반 이렇게 고기 접었냐 어? 어? 응? 진짜로? 와! 그럼 내가 맞춘 거야 지 맞혔어 맞혔맞췄지 와... 한 아니 한 명이라고? 어? 그한명 빵꾸는 사람 누구야 그러면? 나나 진짜 감히 유축을 해보자면 양정욱이다 아니야 <웃음> 아니 나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한계를 맺친 거지. 아 키스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닌데 저는 진짜 안 해요. 전 남자친구랑 이제 스킨십을 할 지났어요. 한달 안에 한 키스를 달안 했다고? 했다고? 아, 안 해도 아 진짜로? 응. 나... 그, 그거 어디? 거짓말 탐지기야? 아나 진짜 안 했어! 나 키스! 아니 왜 이거 남자친구랑 꼭 키스를 해야 돼? <웃음> 하지만 이 게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 네. 비밀 보자. 보면. 아, 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맞추신 빼고 근데 넌 칩... 해야겠어. 안했느 나. 진짜 안 했다고? 저안 해요. 어? 너지? 어,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얌전한 좀... 고양이가 북도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만. 너네. 아 유치원이. 나나 아니라니까? 나 그래서 나 빼고 너네 셋 테슬거를 생각했어. 나 그래서 한 명씩 알았어요. 난 당연히 남자 두 명만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당연히 너가 했줄 알았지. 넌 남자친구 있으니까. 그래서 딱한명좀 그럼 렇 다음 상품을 해 <웃음> 유일하게 키스를 해본 본인 아, 뭐, 뭐. 예아뭐뭐아뭐뭐뭐자저 예. 휴지는 제가 화장실 조금 더갈 거거든요 에이. 제가 쓰겠습니다 그 아까 유준우가 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네, 괜찮아요 오히려 촉촉하고 싶어요 자 다음 질문 나는 리플이 좋됐다고 <웃음> 생각한다 어... <웃음> <웃음> 네 재밌어 아아아아아아 <웃음> 지금 이렇게 소리내는 애들이 찢는 애들이에요. <웃음> 보통. 저는 아까 안 쑤? 그러더요 <웃음> 자, 주시죠. 아이요. 과연. 자, 몇 개? 저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빵! 오. 저는... 2! <웃음> 2명! 나도 2명. <웃음> 저는 쌍년한 명. 아 뚫었으면 쌍 년이다 이거요? 3차 받은 거야 네, 지금 쌍 년이라고 그래?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근데 거의 가운데가 살짝 투명한 니 뭐야? 이거 뚫은 거야 안 뚫은 거야? 약간 가운데 잡고 아,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 이거 제 거네요. 이게제 건데. 아...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어, 소신발언을 이거... 하고 싶어서. 네. 제가 살짝 이제 적게 했습니다. 뚫지는 않고. 왜? 가능성. <웃음> 저 촉촉해졌다가 이게 나중에 펼쳤을 때딱 뚫리게 하려고 하는 <웃음> 아, 아니아 그것도 가능성을 보르고 있어요. 아, 딱 어, 펼쳤을 때 만약에 뚫려있다. 음, 그러면 나도 음, 이제.. 자, 그럼 일단.. 너무 대단 아, <웃음> 시원하게 뚫었는데요? 에이, 그래. 자, 그다음.. 아무튼 지금.. 어!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어 시원하게 뚫려있네요. 2개? 아, 리플이 줏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현재 두명이고요 네. 어, 어, 이건 어? 제가 뚫었어요. 죄송합니다. 어, 안 뚫렸어요. 안 아, 아, 둘이네. 나이스 샷! 왜 망했다고 생각하있죠 죄송하지만 저는 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화이팅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우 리플은 큰일 나지 않았다 <목소리> 우리가 미래아 <미안하네. 민원인. 웃음> 진짜 이게 이런 묘미라니까요 저는 제 소신을 밝혔잖아요 아 그니까 러 근데, 아, 근데 진짜 분명히 진짜... 두 개가 뚫려있는데 개 웃기다 지 이렇게 세 명씩은 지금 <웃음> 저는 <빵을> 했습니다, 빵 났습니다 <웃음> 빵 아, 아, 저는 빵 났기에서 빵은 이거는 그거야 노릅니다 아니 아, <웃음> 아니 저는 왜 망했다 우 리플레이 전혀 망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남은 사람들끼리 의 으쌰으쌰하면 충분히 할수 할수 있다. 너왜 음.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 소심 말할게요. 지금 네. 이 둘이에요. <웃음> <웃음> 눈동자, 눈동자로 동 지금 욕했어. <웃음> 아니 어제 소심 <숙제에서> 알았어 그렇게. 어? <웃음>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의 마음도 약간 좀.. 아저 소심 말할게요. 저안 뚫었어, 미안. 어? 미도예요. 지랄하네. <웃음> 이게임은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 이런 이죠이렇죠 이런 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다런 이런 이런 이 이런 이런 이이이 아, 그럼 그것도 포함이죠. 아, 그렇죠. 네. 아, 잠깐만 휴지 조각이 네, 휴지가 떨어졌어요. 주세요. 따다다다다따다다다. 여명. 아, 저는 2요 저... 저는 셋이요. 오? 아니야, 2요 아니 셋이요. 네, 셋이요. 저도 셋이요. 뭐뭘 뻔을 돌어 될것 같아요. 사라고 하는 거나 나도 뚫었다라고 <웃음> <웃음> 하는 거잖아요. <웃음> 더... 2... <웃음> 2상입니다 네. 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조로록 딘뽕깡 조뽕 어, 공공셨네요 어? 뚫려 어? 있어요 네, 양정씨 <웃음> 자, 이제 다음 거예요 라 음. 어, 뚫려 있어요 <웃음> 어, <두레. 웃음> 솔직하시네요 자, 자유... 자, 오! 잠깐 어? 이 뚫려 있어요... 어... <웃음> 마지막 나왔어요. 어 기대되네. 사야. <웃음> <웃음> 야 화이팅하자. 하나 둘셋 화이팅. <웃음> 아 우리 이런 회사다. 저희 또 이제 <웃음> 소신발언 할수 있어요. <웃음> 어, 소신발언. 네명 뚫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웃음> 뚫었는데. 저는 우리 아구청 초기 단단했던 그 침묵. 야, 편집이요? 네. 네. 편... 저는 안 뚫어왔는데 미도가 네. 내가 벌써 열었을 듯한 것 같아요. 개소리에 유지해는 느낌이었구만. 두번 접는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요. 안 접는 좀... 나 아니야. 너지 너지 너지. 나 아니야 그럼 병이 네. 아니에요. 너 누구야? 저요? 저는 약간 게스트분들한테 늘 가능성을 여고 두고 아, 있습니다. 낯선, 낯선 남자는 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웃음> 네. 때문에. 아 근데 너무 웃기다. 내게 다 뜰려. 내기아 근데 나도 사라고 하려 했다가 나 이거 숨기고 싶어가지고 삶했는데. <웃음> <잠> <웃음> 다 틀렸죠? 이거? 네, 그럼 당신이 제일 유력해 아직도 마지막은 노잼이라도 그냥 맞출게요 그래요 이거 제 질문입니다 그 이번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에 갈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 이게 나가요? 16강 전에는 나가요? 응. 아 16강이 언인데요 몰라요 뭐. 아 이거 축구 너무 모른다 이거 뭐 다른 질문 할게 어.. 리플 멤버들 중에 서로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 오 너무. 음. 게 어, 이거 어렵네 얼마든지 간에? 근데 뭐 약간 좀뭐100 이상 1000 이하. 돈이 없으면 어떡해? 아니요, 없는데? 아, 말야 내 자기가 돈이 있다 생각하고. 아, 어, 돈이 있다 생각하고. 네. 도, 나는 리플 오. 멤버들에게 돈을 빌려 줄수 있다. 있으면 뚫는 거. 네, 있으면 뜯는 거. 오. 약간 모함 게임 느낌 나네그까좀 넷이요. 그럼요. 넷. 넷. 아, 당신도 뚫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넷. 어 자. 당이요안이요 i 이요는는 s a 저는 s 는 s 저는 s a 저는 Samuel. 저는 Samuel. 저는 s a m u 는 Samuel. 저는 s a 는 s a m 는 어디에도 뚫려있지 않습니다. <웃음> 진짜 인간 말좀 개쓰레기네. 그러니까 개쓰레기네. 쓰레기 팀이 누구요 두번째. 어? 뚫 어, 감동의 구멍입니다. <웃음> 감동의 구멍입니다. 감구. 가져가시고요어 네. <웃음> 안 뚫려있어. 야 어, 이거 진짜. 아, 제일 끝합니다. 얘들아. 지금 아, 양정원씨 가져가세요. 어? 저 아니에요. 아 진짜요? 저 아니에요, 근데요. 나나나 웃기려고 아니야. 한 거예요, 저. 자. 어나 마지막 거? 나 이거 안 뚫렸어. 어? 야야 어, 이가. 안 뚫렸습니다. 뚫려 있습니다. 이 없잖아. 어이 없어요. 감동이구멍아 어, 얘들아. 아저 실망이 다 나네 둘. 뭐 실망 너네 둘이야? <웃음> 아니요. <누구> 당신 <당시 웃음> 빵왜 치셨잖아요. 웃기려고 한 거예요. 아까는 맞출 생각으로 하신다고. 응. 음. <웃음> 아 저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얼마까지 불러줄 수 있냐? 그 사람. 월세까지 빌려줄 수 있어. 너이기안 뚫었네. 뚫었어. 음, 난 진짜 뚫었어. 왜이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지금 리플이 또또또 제가 또 빌리고 싶어서 사실. 이렇게 혀 혀가 길어. <웃음> 그까. 그러니까. 그돈 <너, 너> 빌려줘? <웃음> <웃음> 아예 그저 그 정도, 그 정도 힘들진 않아요. 아무튼 뭐. 아. 아 근데 이거 약간 조금 의상하는 게임인데 이거. 네, 양정우, 식윤씨 씨. 잘 알았고요. <웃음> 제가 뚫었어요, 진짜. 아니요. 에저 그걸 사면잖아요. 안개인 아, 진짜 아니야. 어, 너 언니 진짜, 진짜 아니야. 진짜 안 들었어요. 너 이거. 진짜 빡빡했어. 어. 근데 너 근데 인정해. 너는 이제 가정로 꾸렸잖아. 저는 애가 두명이라준 셋이신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애 셋이고, 애 둘이고, 애한명나 애 하나. 돈문계 돈문제는 이해합니다. 근데 돈문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게 가... 잘못된 게 아니야 유진아. 맞아 가족들도 돌려준 거 아니었어. 그래, 그 잘못된 거야. 아니아 <웃음> 마지막에 안. 그래. 표정이 진짜. 표정이 진짜 심각하다. 야, 난 진짜 뚫었어. 네. <웃음> 난내귀도뚫어본적 없는데. <웃음> 어 그러면 안뚫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도 뚫어본적 없는데. 왜 괜찮 안 줘요? 다 그러니까 이걸로 하자. 나는 리플 멤버들에게 만약에 내가 친동생이 있다면 친동생을 이성으로 남자 친구로 사위로 소개시켜 줄수 아, 있어. 소개시 소개시수 있다. 있으면 뚫고 없으면 뚫지 마세요. 이 공개적으로 뚫어도 됩니까? 방송 앞에서. 아니 아 그게 이거 재미없으니까 넘어가요. 둘이 말로 할게요. 저안 뚫을 거예요. <웃음> 저도 안 뚫. 저안 소개시켜 줄 거예요. 저안 뚫어요. 뭐야? <웃음> 질문은 아 어, 지금 리필 멤버 중에 어허. 지금 여섯 명 멤버 중에 응. 이 친구는 빠져도 되지 않나? <웃음> 없으면 안 뚫는 거고으면저 작아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진 이건 이 진짜 진실이. 제 바램의 숫자를 말해보겠습니다. 0 0 셋이요. <웃음> 아, 세 명이 빠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냥... 아야그이 일로 생각하는 아... 사람은 세명 있을 것 같다. 저는... 저도 빵이요 아, 저 수정할게요. 저1이 어. <웃음> 야, 존나 큰데? 야, 존나 큰데? 제발... 깨끗합니다. 아까 무슨 무슨 구멍? 감동의 구멍? 네, 감독의 구멍. 감독. 근데 이거 감동의, 감동의 구멍 아니야? <웃음> 감동의 백지. <빛지>? 깨끗합니다. 어. <웃음> 라스트. 자. 이유진 <웃음> <임진유의> 외에 이 나머지 세명 <웃음> 중에 한 명은 제발. 무엇을 선택했을지? 오?! 아, 나 아, 이건 진짜 궁금한데? 그니까 어. 이게 누가? 저는 거짓말 탐지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무슨 생각을 하고 한지는 모르잖아. 어? 진실이 나와서 네가 뚫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야? 아니다. 왜? 아니다. 뭐야 지금? 뭘뭘 아니래? 누구야? 멤버 개치 아니다. 누구로 생각해? 아, 저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세 명이 나 생각하고 뚫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 뭔 소리야. 아, 그래서 세명 그래서 너는 뚫었다 아니 저안 뚫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 명이 뭔가 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아~~ 죄송합니다 어떤거 봐줘 너무 커 담배 냄새 나는거 같은데 냄새. <웃음> 냄새는 니냄새인데 네 아니야 진짜? 너!! 나 아니, 진짜. 진짜 아니야 너는 저 진짜 이런 말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한번 검색해봐야 돼요? 저도? <웃음> <웃음> 내가 뭘로 들었을까 그래서 다 동점이에요 지금 1대1, 아. 1대1. 1대2. 1대2. 마지막 1대2. 게임으로 그래 만들어집니다. 그래 그럼 그래. 마지막 마지막 질문은 우리 피디님께서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응. 고우 피디님? 어디 한번 던져보시죠 난 여기서 지금 데리고 나가서 키스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본인 포함 아니에요? 아나나 나 포함 안 하고 없으면 맥지고 아, 있으면 안 뚫으면 뚫는 진. 거고 궁금하기도 하다 뭐 이런 정도? 호기심 호기심 자, 오픈하도록하겠습니다나나부터21 111 1다이 나이 나 나이 나 1. 2. 1. 나 2. 나 1. Dad, 1과 2. 아, 그럼 내가 놀랐어요. 레전드. 따라다라단. 따라라. 20명대가 1인 있을 것 같아. 자, 변태 새끼 한 명. <웃음> 변태 새끼 한명 있고요. 얘제 <웃음> 욕망의 항아리다 이거 아, 진짜 변던 새끼 <웃음> 한 명, <웃음> 진짜 최악이다 진짜. 자 우선 우리 리플 명부를 닦는 대거든요. 깨끗합니다. 어, 순수한 순수 친구 한 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씹 어? 들어온 새끼 두 명. 1 점짜리 선수들 다. 아웃. 깨라 아웃. 제발. 자 여기서 이제 백지가 나와주길 바랍니다. 이거 바늘로 잡은 거 이거 나 아닌데? <웃음> 누가 나 사칭했는데? 너잖아. 너네.. <웃음> 야 이거 아 사칭! 아 이거지! 아 이거 대답하고 아, 사칭해! 거라, 거라. 어... 아 이거 진짜 다 범태야 진짜! 어... 나 빼고 다 뽀뽀하고 싶다는거 아냐!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이거야! 이 새끼가 이거 진짜 이거 나 사칭하려고! 어떻게 왜 나라고 생각해? <웃음> 내가 다 접는 거! 그거 따라할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접을 적안 접을 지 내가 어떻게 알고 있잖아. 진짜 여러분 재밌네요. 아, 여러분들의 자... 모습을 보니까 아 자꾸 나가! 자꾸 나가! 아 자꾸 나가! 여러분들! 야나 아, 나 아니야! 나 아니 누, 누군.. 누군.. 그럼 알아서 물고 빨고 세시. 하고 와. 아 나는 나는 아니에요. 난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너희들 최악이다. 아, 나 진짜 궁금하지가 않아. 아, 너희 소, 소신 말안 소신 말안 합니다. 이거 그 이미지인 사칭한 거 전데 얘 이거 나쁜 년으로 몰아가려고 제가 이렇게 뚫고 접은 거예요. 제가. 아 그럼 본인은 그 마음이 없었는데. 네. 아 그럼. 기랄? 그렇게 해서 응급실쪽 자기 진심을 얘기한 거지. 사실 여기서 키스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내 핑계 대면서 이렇게 한 거지. 남자일 수도 있어요. 에. 아에... <웃음> 그럼 그렇다 치고 나머지 둘은 누구냐고 넌 누구야? 그냥 궁금하긴 해가지고 들었어요 <웃음> 아, 진... <웃음> 아니 궁금을 할수 있잖아 아니 궁금을 <웃음> 할수 있잖아요 아니, 궁금, 아 궁금을 할수 있잖아요 <웃음> 아, 요즘 제가 키스 너무 못해가지고 <웃음>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웃음> 너요? 아 표정 관리 안 돼가지고 나가고 나가 보세요. 아 잡혀가고 다 나가 주세요. 아무 소리예요? 진짜 진실 을 아는 사람은 재밌네요. 정말 음... 아, 재밌는데? 넌 누구야? 나안 했어. 아, 그래. 저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점수 가안 나는데 한번더 해야 되나요? 그죠. 친친마. 제발 맞추자 얘들아. 이번 거짓도없이 <웃음> 누가 질문할 건가요? 정말 할례 나는 지금 퇴근하고 싶다. 퇴근하고 싶으면 찢고 아유. 아니면 안 찢어요? 네. 나 진짜 제일 진실됐다. 올 한해 중에 진짜 이거 제일 진실됐어. 아, 오케이. 저 둘이요. 음. 저 삼. 저4요 <웃음> 저는 이요. 어? 다들 착한 척하지 마라. 오? 어? 오? 어? 안 들려 있습니다. 이미 이미지 나가리죠? 오? <웃음> 어? 어? 어? 나 말고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오? <웃음> 오? 어? 어? 이건 유진이. 저 아니에요. 좀 뛰려가고. 어디다 이거 cd 좀 해주세요. 이응 유진 이렇게 어. 유진. 오? <웃음> 어? 진짜? 오? 임유진 개쓰레기네. 임유진. 야이 자식이야. <웃음> 임유진, 야 이거 이거. 개쓰레기네. 저저너집 불렸나? 예 들어. 예. 어 진짜. 어 너네. 진짜 역시 살아있다. 아니, 우리 왜 뭐야. 왜 그래, 우리 이거 아, 열심히. 맞아요. 뭐? 나 아까 그집으 근데... 다시 할래. 아니 다 그래서 막아도 되는 사람이. 왜리 맞춘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러니까. 아 어, 이건 좀 행복하다. 어이거좀하다 어, 이건 좀 행복하다. 어. 이거는 뭐 유진이는 원래 좀 퇴근을 좀 바라는 그런 무안도 뭐 전에 박명수님 같은 아니, 문제이기 저, 저, 때문에. 돼지 갈비 먹으려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돼지 갈비 먹고 싶어가지고. 사랑해요. 그러면 이거는 유진이가 아, 저는, 벌칙 받기로 하자. 저는 이렇게 에이. 고마운 사람들을 얻게 됐어. 하자, 오늘은. 야, 씨, 이 너네 이렇게 가죽같은 사람들 키스할고 새끼잖아, 이친 새끼야! <웃음> 위. 아니, 궁금하잖아! 궁금하다고! 왜이 <웃음> 루키 키미세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가 벌칙을 받게 됐고요. 저는 리플 정말 사랑하고, 리플이 절대 망하지 않다,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렇죠. 네, 열심히 퇴근 안 하고, 여, 영상 하나 더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아, 그게 네. 너한테 벌칙이겠다, 음. 응. 영상 하나 더 찍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내일도 출근하니까요. 그러니까 내일도 출근하데 저희 오, 여, 진짜 열심히 합니다,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휴지 게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시켜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때, 드러 새끼야. 5분마다 시작되는 마피아의 밤 <웃음> 여러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 의가상할 수도 있어요. 이휴지는저분이가다 쓰기로 했습니다. 네, 저 지금 비염이 있어가지고 모두 안녕! 안녕! 이쁜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어머 미안해. 어, 와 어, 이게 저게 뭔심인 거지? 야 이제 그냥, 그냥 죽탱이를 그냥? I lov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끝! I love you! 수고하셨습니다.